기본적으로 해석할 때는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꼬리보다는 몸통의 그 중요성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래도 당연한 게 캔들의 종가는 캔들의 종가는 그 캔들이 만들어진 기간 동안에 결국 시장의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에요 음. 자 이거 해석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양봉캔들이라고 할게요 양봉캔들 양봉캔들인데 여기가 오픈 시다, 시가 오픈 그리고 클로즈 종가 그리고 하이 고가 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매물대를 꼬리 기준으로 긋는 사람도 있고 몸통 기준으로 긋는 사람도 있고 막 합쳐서 긋는 사람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몸통에 좀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다 왜냐 자 이게 일봉이라고 쳐볼게요 일봉 일봉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은 일단은 일단은 하루동안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돼 그런 다음에 결국 위까지 갔다가 아래까지 갔다가 막 왔다갔다 결국 했, 했다가 마, 그 마무리가 되는 가격 그게 종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기간 동안의 시장의 합의점의 결과가 종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가가 결국 다음날 바로 시가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가 캔들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매물 대 그을 때는 시가와 종가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많이 긋습니다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네. 그렇다고 꼬리를, 꼬리에다가 그으면 틀리냐? 그건 아니죠 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몸통 기준으로 그은 선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하는 편이고요 꼬리 기준으로도 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몸통 기준으로 긋고 얘는 꼬리 기준으로 긋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대신에 요건 있죠 어, 몸통일수록 어, 매물 때그 매물 때의 신뢰도는 몸통일수록, 몸통일수록, 그리고 최근 시점일수록, 최근일수록, 더 강하다. 이렇게 좀 알고 쓰시면은, 뭐, 그렇게 헷갈릴 것도 없어요. 네. 리플은 225원까지 좀 내려와야지 매력적인 아주,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나올 텐데, 그쵸? 그렇죠? 안 떨어지네요, 좀처럼. 이렇게 쭉 떨어져야지, 유저리에서 패턴 자리 나오고 반등 주는 그런 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거든요 네. 메이저 알트 너무 약간 그 홀드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지금은 자발트 타임이고 이후에 메이저 알트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 그 리플처럼 어, 이러한 자리 나오고 있으면 체크를 해 놓았다가 어, 진짜로 여기 도달하고 나서 그리고 자발트에서 조금 어, 좀 매드세가 나온다 싶으면 은 그때 갈아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